자, 여러분 교재 97쪽을 열어서 자, 우리가 반응 메커니즘에서 크게 나눠 가지고 좌측에 이 그림을 보시면 은 자, 반응물이 자, 여기에 반응물이 있고 생성물이 만들어집니다. 자, 생성물이 만들어질 때 자, 위로 올라갈수록 에너지가 높아져요. 자, 위로 올라갈수 에너지가 높다는 얘기는 자 반응물이 자 전이 상태를 거쳐서 이렇게 생성물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은 이 과정이 자 전이 상태를 거쳐서 가능한 반응 메커니즘이 자 이렇게 이와 같은 길을 따라서 반응이 진행됩니다. 메커니즘이라고 하는 것은 반응이 어떠한 길을 따라 진행되는지 반응의 길입니다 이와 같이 전이상태라고 그러는 것은 이렇게 1단계 메커니즘 한 반응이 그냥 순차적으로 쑥 지나갑니다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아주 짧은 시간에 이전이상태를확 지나가 버려요 그런데 우측에서 이와 같은 경우를 봅시다 자, 반응물이 1단계 전이 상태를 거치고 그다음 중간체라는 과정을 중간체라는 과정을 거치고 2단계 전이 상태를 거쳐서 생성물이 만들어집니다. 자, 이 반응이 2단계 반응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 1단계가 1단계 전이 상태를 거치고 그다음 중간체가 나타나고 그 다음 2단계 전이 상태를 거쳐서 생성물이 만들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 중간체라는 것은 우리가 실험적으로 중간체 확인이 가능해요. 근데 여기에 있는 전이 상태, 그 다음 1단계 전이나 2단계 전이 상태는 워낙 빠른 시간에 싹 지나가 버리겠어. 우리가 확인이 거의 불가능해요. 그래서, 1단계 메커니즘을 거쳐서 가느냐, 이와 같이 중간체를 거쳐가지고 2단계로 반응이 진행되느냐. 이두 가지를 우리가 이제 반응 메커니즘을 설명을 합니다. 자, 반응 메커니즘을 설명할 때, 8장에 들어가서 이제 설명을 또 하는데, 여기서 그냥 설명을 하고 갑시다. 자, SN1, SN2 반응이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자 SN1이 뭐고 SN2가 뭘까 여러분들 자, 팔장에 여셔서 SN1,2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자, 페이지 몇 페이지입니까? 자, SN1, SN2 자, SN2가 미리 나왔어요 봅시다 이거예요. S라고 읽는 것은 substitution, substitution 해서 친핵성 그러는 친핵성 nucleophilic substitution reaction, two-molecular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말로 하면은 친핵성 치환 반응을 일으키는데. 두 분자가 반응에 관여한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두 분자가 무슨 두 분자냐 하면은, 자, 이겁니다. 자, 보세요. 자, 여기에 X라고 표시되어 있는 것이 이제 이탈기입니다. 떨어져 나가요. 여기에 뉴크레오파일 해서 친핵성, 핵은 양의 양전을 띄고 있잖아. 양성자에게서. 로스 하지를 띄고 있어요. 그래. 핵을 좋아한다. 얘기는 핵에 반대되는 음의 전기를 띠고 있는 화학종이 바로 이게 친핵성 친핵성 화학종이에요. 그러면 이제 뭐 친핵성인지 뭐 친전자성인지 지금 구분 잘안 되더라도 자, 이거 보세요. 자, 이쪽에 좌측에 있는 것이 점차 점차 이제 결합을 만들어 가고요. 우측에 X 되어 있는 것이 점차점차 이탈되어 나갑니다. 그러니까, 치환 반응이잖아. X 자리에 여기에 NU 되어 있는 이것이 자리를 바꾸면서 들어옵니다. 자, 이게 출발 물질입니다. 여기 전이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게 생성물입니다. 완전히 떨어져 나갔죠?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요 전이 상태가 이탈기도 완전히 이탈되진 않았고요. 여기에 들어오는 들어오는 화학종도 완전히 화학 결합을 완성하지는 않은 단계예요. 그런데 그 중간의 전이 상태 단계가 이와 같이 이와 같이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이 치환계가 같이 공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SNO2 메커니즘 이두 개가 더두 분자가 반응에 관여하고 있다 이래서 SNO2 메커니즘이라고 이름을 부릅니다 그러면 전이 상태는 SNO2 반응이다 자 이해가 됐고요 그 다음 여기서 여러분 그림을 한번 보세요 자 비가 이렇게 오고 있는데 우산을 쓰고 있어요. 내가 우산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우산이 바람이 확 불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어 있던 우산이 이렇게 뒤집어지죠. 그렇죠? 바로 이렇게 뒤집어집니다. 자 이것이 공격에 들어오면은 자 여기에 있던 취향기가 중앙으로 밀렸다가 나중에는 이렇게 뒤집어져요. 우산 뒤집어지듯이. 뒤집어젖는게 나타나 있죠. 바로 이겁니다. 자, SNO2 반응은 이와 같이 전이 상태를 거친다. 그 다음 SNO1은 그러면 무슨 말일까? 어떻게, 어떻게 거친다는 얘기일까? 자, SNO1은 뭐냐 하면 이거예요. 1분자 친핵성 치환 반응이다. 뜻입니다. SNO1. Nucleophilic Subtution One m o l e c u l a 자, 아까는 두 분자가 관여했는데 여기는 한 분자가 관여한다. 이 말이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거예요. 두 단계의 반응으로 일어납니다. 자, X라는 이탈기가 완전히 떨어져 나가버려요. 자, 떨어져 나가고 나니까 여기에 중간체가 만들어져 있어요. 중간체 보이죠? 자, 이 중간체가 만들어졌어. 그 다음, 자, 이 치환체가 좌측으로 들어올 수도 있고, 우측으로 공격해서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좌측으로 들어오면은 이렇게 될 것이고, 우측으로 공격해 들어오면 이렇게 될 거야. 그러면은, 자, 이 탄소가 카이랄 탄소입니다. 네개 치환기 종류가 다 달라. 그럼 어때요? 오른손, 왼손, 거울상 이성질체가 생성됩니다. SNO1 메커니즘으로 거치면은 이와 같이 거울상 관계에 있다면 거울상 이성질체 50% 50% 만들어집니다. 다른 말로 메소화 혼합되어 있으면은. 그렇죠. 자. 그럼 지금 이제 SN1, SN2 이해가 됐죠. 자, 이제 이렇게 이해가 됐습니다. 그러시면은 이제 8장에서 전체적으로 자, 이런 반응을 통해서 SN1이나 SN2 반응을 통해서 이제 유기 할로젠 화합물 혹은 유기 할로겐 화합물을 만드는 내용입니다. 자, 내용인데 여기서 다른 내용은 모르, 모드, 모르더라도 좋아요. SN1, SN2. 자, 이거 이해 좀 하시고. 자, 유기할로겐 화합물이 어떤 종류가 있는지 여기에서 잠깐 한번 보고 갑시다. 자, 왜냐하면, 우리 몸에, 우리 인체에, 자, 예를 들어, 자 한때 22,000 이상의 공업 제품이 클로로폼을 포함하게 되었다. 그 중에서도 약한8 0의 기침약의 향으로 사용되었다. 동물 실험에서 바람성 증거가 있기 때문에 클로로폼은 1978년 미국 식약청으로부터 사용이 금지되었다. 그런데 자 우리 아직까지 인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 살충제가 DDT라는 살충제가 2, 세계 2차, 세대, 2차 세계대전 중에 뭐 유럽에서는 장티푸스 전염병 남태평양 뭐 말라리아 전염병 이런 것들의 퇴치에 사용되었다 왜? 살충제로서 목이라든지, 뭐, 이, 벼룩, 뭐, 이런 거다 죽일 수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자, 이, 이, 이것이 DDT라는, 자, DDT라는, 다이크로로, 다이페닐 트라이크로에테인, 이 물질입니다. 그 다음, 여기에 보시면, 테트라크로에칠렌, 뭐, 트리, 크로로, 뭐, 에칠렌, 그 다음에 크로로폼. 자, 이런 것들. 다 유기물질이에요. 물질인데, 독성이 있는 것들은 지금은 사실은, 어, 사용에 굉장히, 음, 제약을 받고, 그 다음 거의 독성이 있는 것들은 생산하지 말자. 자, 이렇게 자꾸, 어, 피해 나가고 있는 중이다. 정도만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고 자, 이런 것들이 지금 합성이 되는 자, 이 팔장에 있는 이와 같은 메커니즘을 이용을 해서 합성이 된다 이 얘기고요 그럼 우리 식품과 관련해서는 뭐가 있을까 우리 식품 속에서도 굉장히 연관관계가 많이 있어요 자, 그렇다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 나오는 게 s n 1, 2 반응을 우리가 받고, 봤고, 받고요. 이걸 요약 정리한 부분이, 자, 여러분들, 요약 정리한 부분을 한번 정리를 하고 갔으면 좋겠다. 자, 페이지. 자, 몇 페이지? 자, 여기. 페이지가 239페이지. 자, SN1, SN2 요약했다. 이 말이거든요. 자, 요약 한걸 1. 자, 2. 자, 이렇게 돼 있는데 1. SN2와 SN1 반응은 모두 간단한 치환 반응이고 이 탈기는 친핵체로 치환된다. 그러니까 친핵 체가 치환되어 가지고 치환 반응이 일어난다 이 말이고 메커니즘은 SN2 반응은 전이 상태에서 오 중심 전이 상태를 경유한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까 보셨죠? 탄소에 탄소의 기존 치환기 네 개가 있고 이제 이탈기와 치환체가 들어오니까 다섯 개가 관여했다 이 말이에요. 파이브 중심 전이 상태를 경유하여 진행하는 1단계 메커니즘이다. 1단계 메커니즘이죠. 데 SN1 메커니즘은 카보 양이온 중간체가 참여하는 2단계로 구성되어 있다가 전이 상태 1, 중간체 전이 상태 2였잖아. 그죠? 그 말입니다. 그 다음, 3 반응 속도, SNO2 반응은 2분자 반응이다. SNO1은 1분자 반응이다. 당연하고, 그 다음, 4번, 자, 입체화학. 광학 활성인 할로겐 알킬이 관여하는 SNO2 반응은, 자, 광학 활성인 생성물을 만들지만 배열은 반전된다. 다시 말해서 아까 우산을 쓰고 있는데 우산이 바람이 부니까 뒤집어진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 얘기입니다. 반전된다. 그 다음에 SNO1 반응은 중간체를 거치면서 라세미화 반응으로 진행된다. 다시 말해서 오른쪽에 중간체에서 오른쪽으로 치환계가 들어올 수도 있고 왼쪽으로 들어올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대략 50대 50 거울상 이성질체 혼합물이 생성된다 그러니까 거울상 이성질체 50대 50 혼합, 혼합물을 우리가 라세미 혼합물이라고 그러잖아 그죠? 그래서 그걸 라세미화 반응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 겁니다 결과 자, 50 50대50, 광학 활성 50대50이 혼합되어 있다고 그러면 생성된 혼합물은 광학적으로 비활성으로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오른손, 왼손, 거울상, 이성질체 각기 분리를 하면은 이제 광학 활성이 나와야 되잖아.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 오, 구조와 반응성. 자, SN1 반응어, SN1 과정은 안정한 카보 양이온을 생성하는, 뭐, 분비는 할로겐아 알킬에서 유리하다. 자, 이거 이제 좀 설명을 하려고 그러면 조금 더 복잡해지는데, 자, SN2는 그 반대이다. 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겁니다. 따라서, 3차 할로겐아 물은 항상 SN1 메커니즘에 의해 반응이 진행되고 1차 할로겐 화물은 SN2에 의해 반응하고 2차 할로겐 화물은 안정특정한 인자에 따라 SN1이나 SN2 중 어느 한 메커니즘에 의해서 반응한다 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겁니다 자 만약에 3차 할로겐화 물그랬데이 3차 할로겐화 물을 여기에 할로겐화 물그러지 말고 우리가 우리 식품과 관련되는 거 알코올 이렇게 넣읍시다 자 3차 알코올은 아시겠어요 SN1 메커니즘에 의해서 반응 진행된다 그 다음 1차 할로겐화 물은 SN2 반응에 있어 진행된다. 자, 이렇게만 지금 조금 이해를 하고, 그 다음 우리가 알, 알올 쪽에 들어가서 한번더 설명을 할게요. 자, 그 다음, 6, 친액체. 뭐, 센 친액체는 SN2 반응이 유리하다. 뭐, 이건 뭐, 좀, 지금 설명해도 잘안될것 같으니까, 자, 6은 일단 좀 접어두고, 이와 같이, 자 SNO1, SNO2 반응을 좀 설명을 하고 설명을 하고 지나가도록 할게요. 그다음 여기 E1, E2 메커니즘 있고 하는데 자 이거는 생략하고 지나갑니다. 자 됐고.